이 쌀국수집이에요 이름이 포딘 이라고 지점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구글 지도보다가 여기 사진보니까는 갈비국수 같은게 갈비 쌀국수 같은게 있어서 여기 와서 오늘 저녁은 먹어보려고요 포딘 주소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오케이 들어가볼까 세인자오 자 테이블에 앉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 이거는 매운 고추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라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열어보면 이거는 마늘 절인 것 같고요 식초 냄새가 좀 나네 이건 무슨 소스인가 보네 이건 뭐 간장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역시 젓가락은 나무젓가락 휴지 그 다음에 여기 스푼통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메뉴를 한번 보도록 게요 스페셜 쌀국수는 12만 동 6천 원이네.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거겠죠. 그냥 닭배시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. 이기 네, 이건 뭐 그냥 종류가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거 맞을 거예요. 그 일반적인 쌀국수는 여기 6만 5천 동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생고기 차돌박이 쌀국수, 이거 5만 동. 아, 일반적인 쌀국수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. 그 다음에 서리군 쌀국수 5만 동, 아롱사동, 새쌀 국수 6만 동 소고기 힘줄 쌀 국수 쫄깃쫄깃한 거죠. 이것도 5만 동 그다음에 양지머리 쌀 국수 5만 동 삶은 달걀도 팔아. 아, 삶은 달걀은 만 동이네. 이것도 국물에 담아져 나오나 보네. 그다음에 곱창 쌀 국수 이거 유명하죠. 이거는 8만 동에서 12만 동 소고기 스티, 소고기 스티 쌀 국수. 것도 6만 동 대부분이 뭐 5만 동, 6만 동 하는 것 같아. 2,500원에서 한 3,000원 정도. 그다음에 요거 유명하죠. 요거 스페셜 소갈비 쌀국수래요. 갈비가 들어가고 뭐 이거 고기 있고 뭐 이렇게. 15만 동이야 이거는. 아, 이거는 7,500원, 8,000원 하네요. 한국식 갈비 쌀국수. 이건 좀 매운가 보죠. 어, 매운 곱창에다가 이것도 역시 갈비하고 뭐 고기하고 다 들어갔나 봐. 요 초역구리 쌀국수 12만9천동 역구리 역구리가 맛있죠 소는 갈비 얘기하는 것같아요무튼 그런식으로 뭐 이렇게 라우라고 써있는거 국물요리도 뭐 이렇게 있나봐요 자 저는 그냥 아뭐 15만동짜리는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요거 일반적인 쌀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양진머리 쌀국수 그 다음에 꾀요는 요거 먹는데요 소고기 스티우 쌀국수 6만동짜리 컴 라우텀 자, 저는 컴 라우텀이라고 꾸이한테 부탁했는데, 그게 뭐냐면은 고수 빼달라는 뜻이래요. 컴 라우텀, 꾸이가 가르쳐줬어요. 포틴이라는 <목소리> 식사, 포틴이라는 <아니>, <목소리> 컴 라우텀. 오케이? <목소리> 짜다. <Okay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 기본적인 메뉴에 한국말이 다 써있어 어. 그래서 오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메뉴 보기에도 오케이 이제는 뭐 아워 주스 망고주스고 뭐고 이런거 다 지겨워서 일단 오면은 그냥 요, 물 시켜요 그리고 티 짜다 라고 하거든요 짜다 뭐 음식 같은거 뭐 싱겁다 짜다 할때 짜다 짜다 라고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꾸요 바음 한번 들어볼까요? 꾸요 this name? 베트 비타민이 있 짜다? 어? 짜다? 아, 그죠? 짜다? 이러죠 짜다래요 네. 짜다 <웃음> 아무튼 억양이 있어요 아무튼 억양이 있어요 이렇게 와 나왔어 지금 나온 건 꾸역거 일반적인 쌀국수와 여기는 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고수는 없어 없고요 컴 라우텀이라고 해서 고수 빼달라고 했으니까 고기는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고기 양도 꽤 있네 두개세개 여기도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단 고기 이게 끝으로는 고기가 둘러싸여져 있어요. 사람 입맛은 더 맞는 것 같아. 와, 이제 완전 맛집. 국물도 너무 좋아. 아, 이러니까 쏘끼이라는 식당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구나. 이 정도가 5,000, 2,500원이면 너무 괜찮은데요. 별로 음. 뭐? 음. 음. 와, 다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요! 뭐 다른 집도 뭐 맛있지만 여기는 진짜 맛있네 한국에 들을만 하네요 2,500원의 행복 아,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 애기들 귀엽네 예, 베트남 사람인 꼬이도이 예, 집이 맛있대요 자기가 쌀국수는 잘 모르는데 어,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대요 방금 도꼬이가 지금 이거 그 계산서 달라고 하는데 계산서가 지금 베트남말로 뭐라고 했는데? 등0 0 0 0원 10,000원? 아, 0산서 달라는 거를 0 0원 10,000원? 10,000원? 1세요0 0원 10,000원? 오케이. 0 0원 10,000원? 10,000원? 10,000원? 10,000원? 1 다시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주소는 저기 저렇게 돼있고 아, 아무튼 너무 잘 못갑니다 아, 진짜 맛있었다 영업시간은 아침 6시 오픈해서 낮 2시까지 하고 닫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좀 문을 닫는 시간이 있나봐요 저녁시간은 5시부터 밤 9시까지